와 좋은데? 되게 좋다 그거 이미 올렸다고요? 아삼동이 빠르네 야 간만에 편집도 올렸네 볼까 어디 한 번? 이거 볼까 한 번? 그냥 아마 이형 쭉쭉 올리고 있을거지 요오오 와 좋은데? 되게 좋다 와 되게 좋다 나의 주인님 검은 원와 내가 최근에 마비노기 굉장히 실망 많이 했는데 이거는 진짜 갓패치기 하다 야 진짜 잘 불렀네 이거 노래 와 16년 전에 만든 게임이 이렇게 또갓 패치게 된 건가 이거? 더빙 되게 잘하네 이거가 이 더빙이 진짜 16년 전부터 있었으면 대박이었는데 이게 이제 나와버리네 근데 자파리 버스를 왜 그렇게